So we stopped up... It's okay, so in Santa's d y In the b a s Just <French> about some... <laughs> <up> well... t s a season o s p i n i n It's a g o e 어, 두두야, 오 저도야 그렇구나 우우우우어딨우 다이키뚜아 능뚜아 능뚜아 찜찜아 빨빨 빨리, 빨리, 빨리. By, 똥 해야지 빨리 먹어야지 아빠못 잡아 아빠는 좀, 아니, 손이 없잖아 지금 후레시 들어 지 카메라 들어 지이어이아열게요이차 열쇠 갖고 핸드폰 너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걸 진짜 너무.. 특... 아니 현이 말이야 신발을 못 신고 와가지고 아빠. 현아 가자 아빠랑 응. 됐어 뭐까지 끝이야 어. 가자 현아 가자 도도야, 현이 데리고 가, 현이. 손잡고. 도도가 잡을 수있 도도가? 뭔데? 작은 물고기 에이. 고거 가시 찢는다 조심해야 돼 고기 어? 다 도망가겠다 따라다다가시끄러서 어디 있어 거리야 돼? 응? 어잘안와 어? 들고 참그거어어그거 <웃음> 저기 있어 빠가 응? 빠빠이어빠 어? 가졌어. 가졌어. 음. 아유, 가자 이제 형수 가자 간다 나 갈래 누나가 또 온대. 누나부터 보여줄까? 누나 잘안 보여. 한주금 빨판을 키는 거. 너무 올려왔어. 앞로 갈래. 지제 해봐. 빨리 갈너 빠져 가지고, 빠져 가지고. 알았어. 갈게. 대삼 왜? 아 싫어 시즌이다 오케 okay. <웃음> 수수 머리? <웃음> <웃음> 넘치게 뛰지마 뜯어줄라 머리 이야 목물 터졌잖아 야한번 마시 <웃음> 한번해 <웃음> 어, 레나 뭐, 어지 어, 아빠 어떻게 어, 어떻게 먹지? 촬영 불러까요 아니지, 어떻게 불러와? 아, 다더 잡는데 다는? 네? 다는 더 잡는데? 아니 저기만 한번 어. 갔다가 잔 간데. 얘는 죽었고, 아니 얘는 아직 안 죽었는데, 아 얘가 너무 세게 땡기지 마, 안죽 사슬 땡겨야지. 자라 그렇지 그렇게 슬슬. 맞아, 얘는. 많이 있어. 아~ 똥 오, 냄새... 무슨 냄새 하는데? 뭐, 냄새 안 나고만. 그래. 아, 냄새 싸지. 유감 냄새겠지. 아우, 있 싫어. 하지마. 자빡아빠 깨어져 나 됐어. 아빠가 깨긴다. 죄송해요. 아이고, 뭔장을 안 찍었네. 에이. 아, 기다린 보람이 있지. 1년 만에 찾아온 또이분 그리고 쳐자. 자. 한 손으로 싹둑 들어갑니다. 싹둑 들어갑니다 일단은 잡고 어, 어 뜨거 어 뜨거 끼니까 한번더 싹둑 자르고 반숙해 돌문호 빨판보소 일년만에 찾아온 돌문호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요 응? 아빠 왜 그래, 그래. <웃음> 아빠 주신 예요지 들어간다 데라 돌문을 한 점, 탁... 고추장, 초장에 찍어서 이 촥... 차...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요. 이 음... 와... 그쵸? 이?